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 경정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이제부터 등록사항 변경, 경정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저작권 등록상 변경, 경정 등록 신청을 위해 상단의 등록 신청 탭에서 등록상 변경, 경정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이때 하단의 등록 관련 기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상 변경 또는 경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건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부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인이 등록 관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합니다. 신청 유형에는 변경과 경정이 있는데요. 변경 등록은 등록된 사항이 등록 이후 변경되어 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을 말하며 경정 등록은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처음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저작물 자체는 변경 또는 경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을 등록할 등록부가 검색이 되면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등록 정보 및 등록 명의인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변경 정보에서 변경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변경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때 변경 전후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발급받았던 해당 등록권의 등록증을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스캔 파일 전송 또는 오프라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존의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 등록증 제출을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등록증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성 서류 확인 단계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상 변경, 경정 등록, 한 건의 등록 수수료는 5,600원입니다. 결제 예정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